안녕하세요. 임퓨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된 거는 한 가지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 FL 스튜디오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라고 돼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얘기를 요즘에는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쉽게 들어보셨을 텐데, 도로가 길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이제 연말쯤 되면 재고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 재고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크게 세일을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세계적인 어떤 관습 풍습처럼 좀 굳어져서 FL 스튜디오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FL 스튜디오는 구매하시면은 뭐, 박스로 오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다 디지털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오거든요. 할인 폭이 커요, 이번에.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새로 애플 스튜디오를 구매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도 요번에 사시는 게 다른 때 사시는 것보다 훨씬 이득일 거예요. 지금 애플 스튜디오 올 플러그인 에디션이라고 하는 게컴 o m 에디션에 보면 프리티 에디션, 파이어 에디션, 그리고 프로듀스 에디션 이게 보통 많이 쓰이는 거고 시그니처 에디션이라고 해서 애플스튜디오의 기본적인 기능이 다 열려있는 버전이라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 플러그인 에디션 올 플러그인 번들이라고도 불리는 이 에디션이 있는데 이 에디션은 뭐냐면 시그니처 에디션 그러니까 애플스튜디오의 모든 기능이 다 열려있는 애플스튜디오와 함께 여기 애플스튜디오사에서 만든 가상악기 또는 효과 에펠 스튜디오랑 좀잘 맞는 애들을 골라둔 이 가상악기 효과 같은 것들을 전부 한꺼번에 구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뭐 어떤 툴은 뭐 무슨 버전에는 없고 무슨 버전에는 없고 또 무슨 버전에는 있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동영상 지금 뭐 오른쪽 상단에 아이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에디션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좀 알려드렸던 영상 보시면 좀더 쉽게 아시겠지만 만약에 뭐 프로듀서 버전을 가지고 있었다 또는 시그니처 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뭐 이번 기회에 올 플러그인 번들로 업그레이드 하셔서 자유롭게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일 기간 도좀 넉넉하게 여기 보시면은 노 e 버13 라고 해가지고 11월 30일까지 올 플러그인을 살수있는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격이 899 달러 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보통 100만원 정도 요번에 어, 할인되는 가격이 399 달러 니까 이거 요거 399 달러로 바꿔서 검색을 해보면 45만원 어, 100만원 90만원 요렇게 줘야 됐던걸 40만원대에 살수 있는 거의 절반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니까요 한번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FL 스튜디오는 여기 보시면은 라이프타임 프리 업데이트라고 해가지고 뭐 한번 구매를 하면 평생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큐베이스 로직 에이블턴 라이브 요런 애들은 11버전 다음에 12버전이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11버전을 사고 12버전도 사고 요런 식으로 좀 따로따로 따로 사야 되거나 11 버전을 샀을 때1 1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업그레이드 비용을 내야 되거나 하지만 fl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내가 fl 스튜디오 20을 샀어 근데 조금 있다가 fl 스튜디오 21이 나왔어 그러면 fl 스튜디오 21로 그냥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평생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이런 어, 특징이 있어서 30만원 40만원대라고 해도 다른 dw에 a 비해서 그렇게 결코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그리고 원래 FL Studio 자체가 블랙프라이데이에 세일을 잘 안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올 플러그인 번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다른 플러그인들, 여기 하위 플러그인들을 따로따로도 팔거든요 여기 보면 플러그인스 앤 모어라고 해가지고 따로따로도 파는데 따로따로 파는 플러그인들은 보통 할인을 많이 하지만 어, FL Studio 프로그램 자체는 할인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번이좀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미지라인이라고 되어있는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가입을 하신 뒤에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올 플러그인 번들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 같은 걸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 알려드리기는 또 힘들고 워낙 애플 스튜디오 자체에 딸려있는 기능도 많고 다 알려드리긴 어렵고 우선 첫 번째로 바로 이 플렉스라는 기본 가상악기가 좀 자유롭게 제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다 다운로드를 받아놨지만 이런 소리들도 다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확장팩이라서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니카에 좀 어울릴 법한 소리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플럭 사운드부터 우리 808 또 플렉스 말고도 또 비슷하게 뭐 사이트러스라든지 유명한 하머, 함네스또뭐 사워, 사쿠라 뭐 요런 플러그인 악기들도 해금이 가능하고요. 또 유명한 플러그인들 중에 이번에 제가 FL 스튜디오 비기너 클래스를 발매하게 됐는데 음 거기 부록으로 샘플팩을 포함시켰어요. 비기너 샘플팩이라고 하는 초심자용 소리 모음이 있는데요. 거기서 벨소리 요런 벨소리를 가져와서 연주를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는데, 이제 요즘에는 트랩 사운드들이 좀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지금처럼 160, 170뭐 이렇게 높은 BPM에서 연주를 하는데, 근 이런 높은 BPM의 트랩 비트에서는 또 연주를 그대로 쓰지 않고, 절반의 속도로 느리게 재생을 해서 또 색다른 맛을 추가하는 게 유행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플러그인들 중에 좀 유명한 게 바로 이 그로스비트라는 애예요. 그래서 이 그로스비트도 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그로스비트 같은 걸로 속도를 지금 제가 뭐 따로 만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프리셋 미리 설정된 값 안에서 이렇게 절반의 스피드를 고른 다음에 재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좀 색다른 맛을 줄수 있기 때문에 다른 DAW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어, 그로스비트를 따로 구매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뭐 이왕 사는 거면 이번에 좀 싸게 사시면 되지 않을까 음, 에펠스튜디랑 묶어서 한방에 싸게 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따로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플러그인은 바로 이 피처라는 플러그인입니다. 음, 피처라는 플러그인도 제가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 쉽게 말하자면 음정을 보정해주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계음, 즉 오토튠 효과를 입힐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플러그인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오토튠만큼 고급스럽게 효과를 잘낼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어, 내가 기계음을 입히고 싶다 했을 때는 피처를 써도 무리는 없거든요. 자 원래는 음정을 보정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 아카펠라를 틀어보면 a k e my a n d let's r i e f r w a y into the night 이런 보컬 트랙이 있을 때 피처를 그냥 기본적으로 음정 보정용으로만 걸어 준다면 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돼요. 그게 좀 설정을 조금 만져 가지고 주면 t a k e my and let's d r e Far away into the night. 이런 식으로 기계음 효과를 좀 입힐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조금만 만진 거니까 이쁘게 나오진 않았지만 대충 이런 기능이 있다고 라좀감 잡으시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자그 다음에 또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플러그인이 바로 여기 뉴톤이라는 플러그인인데요. 어, 자 뉴톤이라는 플러그인 안에 보컬 파일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넣은 거예요. 재생을 해보면 Take my hand, let's drive Far away into the night 어, 보통 우리가 이제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래퍼들이 랩을 하고 나면 은튠 보정이라고 해서 목소리와 음정을 조금씩 보정을 해주게 돼요 흔히 기계가 만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는 애 중에서 기초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플러그인 이 뉴톤입니다 세이 보시면 은 이런 식으로 음정과 목소리 변화 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얘를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이번에 아예 올 플러그인 번들을 구매하시면서 함께 가져가도 좋은 플러그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막시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는 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이제 컴프레서라는 소리를 꽉꽉 압축해줘서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작은 부분과 큰 부분의 격차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인데요 m 시 x 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멀티밴드 컴프레서라고 해서 소리의 낮은 부분 그리고 소리의 가운데 부분 소리의 높은 부분을 각각 나눠서 소리를 따로따로 눌러줄 수 있는 컴프레서 툴입니다 요거를 왜 추천하느냐 하면 요렇게 재생이 됐을 때 요 마스터단에서 볼륨이 요 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막시무스를 켜고 클리어 마스터 라고 하는 걸 눌러 둔 다음에 재생을 해보면 볼륨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소리가 조금 뭔가 튼튼해지고 단단해지고 또 크기도 어느 정도 조금 커진 걸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곡의 마무리 단계에서 곡 전체의 볼륨을 다듬을 때도 좋고 또각 악기별로 소리의 격차를 줄여주거나 해야 될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툴이라서 얘도 시그니처 번들 사시면서 함께 가져가면 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는 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린 요런 어, 플러그인들까지 다 합쳐서 이번에 크게 세일을 하니까 어, 구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제 생각이고요. 자, 지금까지 인표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